자 오늘은 사도행전으로 보는 바울의 4차와 5차 전도여행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바울의 생애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1차 전도여행 그리고 2차 전도여행 그리고 3차 전도여행까지 계속해서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자 3차 전도여행에서 바울이 이제 육로를 따라서 자신이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고 에베소에 이르게 되죠 바울 사역의 3차 전도행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에베소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전설을 썼고요. 그리고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 후서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고린도에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돌아올 작정이었지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했다는 것을 알고 다시 육로 쪽을 통해서 그 두로아를 통해서 해상을 통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 쪽으로 돌아올 때맨 처음에 이제 그 두로에서 바울이 제자들을 찾아 7일을 머무르게 되죠.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돌레마이를 지나서 가이사라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가이사라에서 어, 빌리베의 집에 머물 때 예루살렘의 대기근을 예언했었던 선지자 아가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가보가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방 그, 이렇게 밧줄에 묶여서 어 결박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하게 돼요. 어 그런데도 바울은 결사 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바램으로 이제 육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하신 일을 보고하게 돼요. 성교 보고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방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준비했던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요. 이때 이제 예루살렘에는 어 다른 사도들은 없었고요. 야고부와 장로들이 있었는데 야고부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바울이 이제 율법을 비방한다는 그런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 서원한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그 서원한 사람들의 정결의식을 행하고 그 제사 비용을 어, 지불해 줄 것을 이렇게 야고보와 장로들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승낙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서원의 예물을 갚아주는 것은 최고의 선행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에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보고서 사람들을 충동질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바울에게 덮어씌웠던 그런 죄목이 무엇이냐면 은자 먼저 첫 번째는요.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 그리고 이곳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어 이방인이죠. 함께 왔던 그 아시아 사람, 드모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더럽혔다라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나는데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성전의 모형물이에요. 지금 엘리아의 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방인의 뜰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방인의 뜰에서 이렇게 보면 이방인의 뜰 중앙에 이런 벽이 사실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벽에는 뭐라고 어, 이렇게 글귀가 적혀져 있는데요 어떤 글귀가 적혀져 있냐면 이방인은 누구도 성소 주변의 난간이나 다만으로 들어오지 말아라 잡히는 자는 누구든지 죽음으로 저주를 받는다 라는 이런 말이 헬라어와 라틴어 이런 언어로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바울이 이 사실을 모르고 그 이방인의 성전 안으로 데려갔을까요? 그렇지 않죠 바울은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였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본인을 말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교육받았던 사람이에요. 사내들인 공예의 회원이기까지 했잖아요. 이랬던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사실 성전에 들어갔을 리는 만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충동질을 하면서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몰려서 바울을 붙잡아서 성전 바깥으로 바울을 끌고 나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할때그 소식이 천부장에게 들리게 돼요. 그때 예루살렘은 오순절을 대비해서 군병들이 경계를 서고 있었어요. 폭동이 일어났다는 보고에 로마 군대 의 천부장 그라우시스 루시아라는 그런 천부장이 막 달려가게 되죠. 천부장은 막고 있었던 그 바울을 체포해서 이제 쇠사슬로 바울을 묶고 죄를 묶게 되지만 너도 나도 이제 바울을 막 죽이라고 막 주변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사건의 진상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자신의 영내로 데리고 가라고 명령하게 되죠. 근데 이 자신의 영내가 어디냐? 바로 그 성전 옆에 이렇게 같이 붙어 있었던 안티오, 그 안토니오 성이에요. 안토니오 성으로 바울을 데려가라고 이제 명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계속해서 군인들이 이렇게 바울을 호송해서 가는데 호위에서 가는데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바울을 폭행하면서 죽이려고 막 달려들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어 바울이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군중들에게 내가 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천부장이 헬라어로 갑자기 말하니까 깜짝 놀라게 되죠 그러고 이제 천부장이 허락이 떨어지자 이제 바울이 층계에 올라가서 어~ 손을 내젖어서 이렇게 무리를 조용하게 한 다음에 히브리 말로 히브리 말로 자신이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이고 또 예루살렘 가말리의 문화에 엄한 율법 교육을 받고 자랐다 또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자신의 과거의 그 내용을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또 열심 있는 유대인으로 사내들인 공예 회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고요 그리스도인들을 색줄에서 잡기 위해서 다에세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했노라라고 이렇게 간증 복음을 전하게 돼요 자,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어, 예루살렘의 이 바울이 자신이 자신이 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방인 전도에 대한 그런 사명을 받았다라고 할때 이제 막 오히려 이제 소리 지르면서 소리 지르면서 바울을 계속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어떻게 되죠? 바울은 이제 그 천부장의 손에 이끌려서 다시 그 안토니오 성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어, 이 천부장은 바울을 산에 드린 공회에 세우게 돼요. 자 성경에 어, 아나니아가 이제 세명 나오게 되는데 여기 이제 대사장 아나니아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제 산에 드린 공회에서 어, 바울이 이제 그 변론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당시에 그 사두개파는 그 사후세계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바리새인은 사후세계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두 이제 파가 막 이걸 갖고 논쟁하기 시작하면서 산내들인 공예에서 바울이 이제 어 거기서 이제 판정을 받을 수 없고 이제 다시 영내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제가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성경에 세명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명은 누구죠? 초대교회의 성도 바나바처럼 그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정직하게 사도들 앞에 바나바가 둘때그 땅을 팔고 일부만 베드로에게 가져갔던 그래서 죽임을 받았던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명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다메세계에서 바울이 회심했을 때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아나니아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요 사도계파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네데베오스의 아들 아나니아로 48년에서 58년까지 이렇게 대제사장 측을 맡았습니다 사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요 잔인함과 탐욕으로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제사장들로부터 그 10분의 1을 몰수해서 재산을 축적해서 로마 고관들에게 이렇게 뇌물을 바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66년에 로마와 전쟁이 일어나게 되자 헤롯대왕의그 궁전의 피신에 있다가 그 궁전 뜰에 있는 그 하수관 쪽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그의 형 히스기아와 함께 죽임을 당하는 인물이 이 아나니아예요. 여기 보면 이제 이 아나니아가 헤롯 아그립바 왕때 이렇게 있었던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내들행 공예가 끝나고 그날 밤에 주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임해요. 자,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자, 이때 바울은요, 자신이 로마에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에 바울이 나와 달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청을 하는데 그때 사실은 이제 나오는 순간에 바울을 죽이기로 이렇게 모의를 했어요. 그 사실을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부장에게 알게 되고 밤에 이제 바울은 가이사라로 호송이 되게 돼요. 가이사라라는 곳은요. 총독의 거주지. 당시에 총독의 거주지였어요. 그래서 로마 군사들의 주둔지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함부로 이렇게 들어가고 할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제 가이사라의 사진이에요. 유적지의 모습인데 이게 멀리 위성에서, 위쪽에서 성에서위본 가이사라의 모습이고요. 이제 이게 헤롯 궁터입니다. 여기에 이제 바울이 잡혀 있었어요. 자 이때 이제 어, 가이사라의 총독은 벨릭스였습니다. 자 벨릭스는 그 동생 탈라스가 그 클라우디우스 로마 황제에게 호의로 그 재정 장관에 임명되면서 동생이었던 이 벨릭스도 원래는 노예 집안 출신이거든요. 가이사라의 총독으로 임명이 되는데요. 벨릭스의 세 번째 부인이 바로 아그리빠의 2세, 아그리빠 2세의 여동생 드루실라 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벨릭스는 59년도에 그 가이샤라에서 일어난 폭동을 무자비하게 진압했다는 그 이유로 대로 황제에게 해임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가이샤라로 이송된 후에 다새 뒤에 대대사장 아나니와 장로들이그 변사,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변호사 같은 그런 사람을 데리고 이제 빌렉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빌렉스 총독이 쌍방의 의견을 들어도 이게 판단이 잘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 루시아를 내가 데려오면 다시 판결하겠다라고 이제 판결을 유보하고 이제 바울에게 종이나 친구들이 수종될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이샤라에 이제 2년 동안 바울이 있게 되는데요. 벨릭스는 그의 아내 헤롯 아그리바 1세의 딸인 그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의 강론을,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강론을 자주 들었어요. 어, 아마도 이제 드루실라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말하는 유, 그 그리스도의 도가 무엇인지 좀 궁금해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벨릭스는 사실은 복음보다는 그 소문을 들었겠죠.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줄 많은 연복. 연보를 가지고 왔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이제 뇌물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바울을 데려고 왔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벨리스 총독 다음에 베스도 총독으로 이제 총독이 바뀌게 돼요. 자이 벨리스에서 이어서 이제 총독이 된 베스토는 이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대제사당들과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이를 다시 이 베스에게 고소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이제 이제 바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너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신문 받은 게 어떠냐라고 말을 하지만 이어 베스토는 전 총독 이 벨릭스와는 다른 인물이었어요. 더 탐욕이 많고 자기의 출세에 이렇게 이리가 밝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어 바로 자기가 로마의 그 가이샤에게 상소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더 곤란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총독 베스도가 이렇게 부임했다는 것을 알고 인사차 이렇게 가이샤라에 방문한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총독 베스도가 바울의 송사건에 대해서 상소할 그런 어 재료를 찾기 위해서 그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 그리고 로마의 총독과 유대의 로, 유대와 로마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한 가운데서 이제 자신을 변론하고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가이샤라에요. 로마의 한 다섯 개의 연대가 그런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 다섯 명의 천부장들도이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거죠. 이곳에서 이제 바울이 자신이 변론하면서 역시 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헤롯 왕제의 개, 왕조의 개본데요. 지금 어 헤롯 대왕의 아들에서 헤롯 아그리빠 1세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나오죠 그게 이제 누나와 이제 성경에는 베니게르 나오는데요 베네니스 2세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요 로마의 정말 하수인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정, 정말 맹충성을 맹세한 그런 강교하고 처세술에 능했던 그런 임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누나와 근친 상관할 정도로 이제 행동이 아주 방종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이 바온에 대한 예언의 성취죠.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전할, 어, 나의 그릇이라고 이렇게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을 세계에서 이거 사도행장 9절 15절에, 어, 아나니에게 그 바울에게 사울에게 가라고 명령하면서 하셨던 이 말씀이 역시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어, 바울이 아그리바 왕 앞에서 자신을 변론했냐 자 바울이 아그리바 왕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아그리빠 왕에서 보면 얼마나 이게 웃긴 말이에요. 아니 바울을 죽이고 살릴 권세가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있어요. 아그리빠 왕 한마디면 바울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죄수 신분인 바울이 당신이 나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할까요? 그런데요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구원받은 성도라는 존재가요 얼마나 위대한지 세상의 왕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인생은 한번 죽으면 끝이에요 왕을 또 죽을 때까지 하지만 그 권세도 언제 끝날 줄 몰라요 사실 그렇죠 그렇지만 구원받은 성도은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구원받는 존재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산자다 이제 너희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 되라 다되 이런 뜻으로 이렇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과연 바울처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사도행장 27장에 보면 1절을 보면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메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절이 시작되면서 바울의 로마 호송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시기를 학자들은 어... 59년 가을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때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는 명단이 여기 지금 나오고 있어요. 누가 같이 가죠? 자, 일단 우리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라고 말하고 하는 거 보니까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표, 누가가 들어가 있다? 누가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이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백부장 율리오 그리고 죄수들이 바울과 함께 아드라무테노 배를 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마도요. 누가는 의사였죠. 의사였기 때문에 뭐 바울의 개인 주치의나 선박의 의사로 이렇게 취업을 해서 같이 갔을 것 같고요. 아리스다고는 수종드는 사람으로 배에 함께 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뭐 누가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이 아리스타고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성경에 다섯 번이 아리스타고가 이름이 나오는데요. 어, 성경에는 그의 인척사항이나 행적이 자세히 기록돼 있지 않고요.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이라고 밝힌 게그 인척사항의 전부예요. 자 그런데 이 아리, 아리스타고는요,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 일어났을 때, 바울 대신 연극장에서 끌려갔던 그두명 중에 한 명이죠.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끌려갔어요. 그두명 중에 한 명이고요. 그리고 또, 어, 로마까지 이 아리스타고가 동행해서 빌립보서 사장에 보면, 나와 함께 같은 자 아리스타고라는 이거 골루세서가 아니라 빌리포서 사장 십0자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자된 아리스토, 아리스타고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아리스타고는요, 사도 바울과 사실 동행하면서 똑같은 운명이 있었지만요, 사도 바울이 가면 항상 쫓아가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바울이 로마로 이제 배를 타고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어, 아시아로 가는 아리, 아드리부데노 배를 타고 이제 먼저 시돈에 가서 그리고 이제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요. 이 아드리모, 아드라, 아드라무데노그이 배는 이 소아시아 쪽에 사실은 지명이에요. 그쪽으로 가는 배였기 때문에요. 이제 배를 어, 무라에서 갈아타게 되는데요. 아무도 이 무라는 니도를 지나서 이렇게 갱그리아 쪽으로 해서 이 이렇게 그리스 섬을 외곽으로 돌아서, 어, 로마로 가는 그런 곡물선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곡물을 수송해서 날리는 그런 데였던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요. 자, 그렇지만 알렉산드리오가 어떻게 돼요? 리두 앞에서 풍랑을 만나서 그레데샘 동쪽, 이렇게 살모네를 지나서 이렇게 그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그 미향에 도착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났기 때문인데요. 자, 여기가 이제 미항의 모습이에요. 음, 미항의 모습인데, 어 미항은요, 어 First Heaven 영어로 First Heaven이라는 그런 지명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하늘 아래 가장 아름다운 섬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그레데섬 남쪽에 위치한 정말 아름다운 항구고요. 배가 지나가다가 잠깐 머무는 작은 항구인데요. 미양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에 작은 섬이 있죠. 그래서 배를 대기가 사실 굉장히 불편한 곳이에요. 하지만 정박하면 수심이 깊고 이렇게 안전해서 어, 바울은 그의 겨울을 미양에서 나기를 원해요. 하지만 선장과 뭐 선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이제 그 옆,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제 배가, <웃음> 베닉스로 가려고 할 때, 바울이 경고를 하게 되죠. 베닉스로 가게 되면, 뭐, 배에 있는 모든 그 짐들과, 뭐, 세, 어, 배, 그리고 생명에도 큰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이제 출항을 말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유대의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기 때문이라고 지금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금식하는 절기라는 것은요, 속제일에서 대속제일까지를 말하고 있어요. 속제일이 9월 하순쯤, 그러니까 유대력으로는 7월 10일, 그리고 7월 10일 정도고요. 당시 이제 그 59년도, 서기 59년도의 대속제일은 10월 5일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고대, 항로자료를 보면요. 9월 중순에서 11월까지는 지중해의 계절이라고 해서 풍랑이 심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항해가 무척이나 위험한 시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 바울은 말렸지만요. 사람들은 베닉스로 가기를 원했는데요. 사람들은 왜 베닉스로 도대체 가기를 원했을까요? 풍랑이 이렇게 불고 있는데 왜 베닉스로 가기를 원했을까요? 베닉스는요 미양보다 큰 항구였어요 그리고요 어, 베닉스는요 많은 그런 그 쾌락의 장소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겨울 동안 사람들이 그 욕망을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고자 이렇게 베닉스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사람이 욕망을 따르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화를 당하게 되죠 자 이 미양에서요 베닉스까지 한 65km 정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미양을 떠난 배가 처음에는 이렇게 순항을 하는 듯 했죠 그래서 막 선장이랑 모두들 보라고 결정을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이제 잠시 후에 유라글로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이 유라글로 광풍은요 태풍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가우디의 아, 섬 쪽에서 겨우겨우 이제 배에 닷을 내리고 그냥 이렇게 이광풍에 배를 맡기기로 이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런데 너무나 이제 풍랑이 세니까 그두 번째 날 바다에 모두 다 짐을 버리게 돼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또 배의 기구들도 모두 버리게 됩니다. 바울이 경고한 대로 지금 되고 있죠. 자, 이렇게 모두 다 버리게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 날 동안 정말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모두 이제 죽었구나. 우리는 살수 없을 거야. 구원의 어떤 기대와 소망마저 모두 끊어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선원들과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절망에 지금 빠져 있었어요 자,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거센 그런 광풍 속에서 승선했던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때 바울은 그 절망감 속에서 주의 사자의 지시함을 받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너희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게 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이제 바울이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세상에는요. 크고 작은 유라굴라가 가득해요. 바다에만 유라굴라가 있을까요? 여러분 삶을 사시면서 거센 풍랑을 맞은, 맞은 듯한 그런 고난에 처해 있으신 적이 없으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 고난 속에서 정말 깜깜할 때 내가 정말 이제는 살아날 방법이 없겠다. 내가 정말 죽는 것 외에는 아무런 길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 안심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의 생명을 붙잡고 있다 너의 생명을 절대 놓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일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유라굴라 강풍 같은 이 시대에 이 혼돈된 시대에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죠.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고 이렇게 되묻습니다. 이렇게 무너져가는 배 속에서 함께 지금 바다로 가라져, 가라앉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때 바울과 같은 그런 영적 리더의 목소리가 필요해요. 안심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잡고 있다 이 땅의 역사를 내가 주관한다. 처음과 나중이신 우리 다시 오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돌보시고 붙잡으시고 마지막 그날까지 인도할 뿐임을 선포하는 그런 영적 리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14일 동안 광풍이 몰아치는데 드디어 이제 14일째 되니까 점점 수심이 얕아짐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어떤 섬에, 섬 근처에 이제 가까워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15일 새벽에 바울이 축사하면서 남은 음식을 이제 모두 먹으라고 권하고요. 남은 거는 모두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15일 이제 아침에 이제 배가 자초가 되는데요. 이제 이때 이제 죄수들을 군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막죠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배에 파편을 이용해서 해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마침내 배에 탔던 276명이 모두 구조됐어요. 사도행전 27장 4절은 44절은 이렇게 2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자 바울 일행이 도착한 섬이요, 바로 멜리데 섬이에요. 이탈리아 최 남단 쪽에 있는 그런 섬이죠. 어, 지금의 그 몰타 항인데요. 지금 이제 몰타 공화국입니다. 자, 이게 이제 배가 자초된 지금 이제 바울만으로 불리는 그런 어. 항구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 거는 이제 로마로 출항했던 그 발레타 항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멜리티섬에서 원주민들이 이제 막 구조된 사람들을 보고, 어, 이제 불을 떼우게 되죠. 막 바다 속에서 추웠으니까요. 사람들을 돕는데 바울이 그 나무 묶음 속에 있던 이렇게 독사에게 물리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 저 사람은 정말 큰 죄를 졌구나. 아마도 살인자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원주민들은요. 어, 정말 큰 죄를 지은 사람은요. 그 뱀이 물어서 심판하는데 이게 정의의 여신이 심판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돼요? 배에 물려서 이제 손이 부어서 분명히 좀 이따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원주민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주민들이 아저 사람이 정말 신이구나. 저 사람 신이다. 이렇게 바울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랬던 장면이 또 있었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신이라고 불렸어요. 자 정말 사람들의 생각이 극에서 극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막 살인자다. 정의의 여신의 심판을 받은 거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신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사람들의 관심이 사실 쏠릴 수밖에 없겠죠. 바울에게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봤고요.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배에서 은혜를 내렸듯이 다시 이 멜리데 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자, 멜리데 섬에서 3개월 동안 바울이 머물면서 치유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이 보블리오라는 그 라틴명으로 볼때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은 그 그리스 본토에서 이렇게 임명된 아마도 높은 관리였을 거예요. 근데 이 보블리오라는 이 사람의 아버지 사람이 바울을 초청하게 돼요. 아무도 바울이, 어, 뱀에 물리기도 죽, 죽지 않은 사람이다. 뭐 이런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바울을 초청하고 이제 바울은 그 집에 사흘 동안 머물 때 그의 아버지가 제 열병과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이질에 걸린 것을 보고 이제 보블리오 이제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안수해서 병을 낫게 합니다. 이 일로 이제 다른 사람들도 병된 다른 사람들도 모두 와서 바울에게 고침을 받아요. 자 이때 의사는요 아마도 자신의 재능을 써서 바울과 함께 의료 선교를 하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파했을 거예요. 이런 바울의, 바울의 그 사역팀의 성교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10절에 나와 있어요.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자, 배도 잃어버리고 배에 실었던 모든 곡물도 다 잃어버린 상황이었죠. 그런데 배에 모든 것을 다 다시 실고 배에서 출항하게 됩니다. 자 겨울을 난 바오르의 배는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배 이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가 두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알렉산드리아라는 어배 배를 타고 이제 수리구사를 지나서 그리고 다시 어, 레기온 보디오를 지나서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로마에 들어갔는데요. 이제 이 보디올에서는 이제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티베르네를 지나서 로마로 이렇게 걸어서 가게 되죠. 바울이 걸어서 간 길이 바로 아피아 도로예요. 로마는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그 데리, 이렇게 돌 돌을 깐큰 도로를 만들어서 모든 길은 어디로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라고 했죠. 아주 대표적인 도로인 아피아 도로를 통해서 이제 로마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로마로 들어갔을 때요 바울은요 사실 법정에 상고한 어떤 신분이에요? 피고인 신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이 아닌 새방에서 군사와 따로 이제 감금 생활을 하게 되길 허락받게 되는데요 바울은 이새집에서 60년에서 62년까지 2년 동안 감금되게 됩니다 자, 로마에서 바울에 대한 재판이 2년 동안 열리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당시의 로마법이 재판 과정 중에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에 대해서 응징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법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함부로 이렇게 재판에 이렇게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고소 만료일인 18개월이 지날 때까지 유대인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바울은 그럼 이 기간에 무엇을 했냐 바울은 유대인을 청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죠? 복음을 거절하죠 이때 유명한 이사의 말씀이 인용되게 되는데요 자 25절 이하를 봐보면요 선지서, 특히 이사여서를 강론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이사의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증거한 건데요. 자 이사여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준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막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시한 메시아를 세상이 모를 르 것이다 라는 거죠 보여줘도 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라는 그런 겁니다 자, 이 내용에 가장 적절한 예수님의 비유가 있죠 왕의 잔치 복음서에 나온 그 왕의 잔치의 내용들을 보면요 왕이 차린 그 잔치에 아무도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바쁘고 일이 많고 어? 너무 멀고 오지 않습니다 종들을 보내도 오지 않고요. 심지어 종들을 때리고 모욕해서 돌려보내는 일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죠. 너무나 화가 나서 지나가는 소경, 다리 저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길거리에 이런 사람들을 모두 불러오라고 합니다. 왕의 잔치는요.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왕이지 초대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잔치에 초청돼서 온 사람들은 이 왕의 잔치를 축하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초청돼서 온 자들은 이 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게 의복을 입고 초청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왕의 잔치에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이사에서의 비유에 보면 한결같이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해도 이 사람들이 완악해지고 귀가 두뇌해졌을 뿐만 아니라 눈까지 감겨서 알아차리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도 이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28절에 간단 명료하게 말하죠. 그런 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것은 그것을,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는 그 마음이 굳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고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그 촛대가 옮겨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명이 이제 절정에 다다르게 돼요. 자, 30절을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 오는 사람을 다 어떻겠다고 해요? 영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요 로마에서요 비록 연금상태에 있었지만 갇힌 상태에 있었지만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언제든지 환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증거하게 됐습니다. 참 재밌는 건요. 로마의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요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1차 가택연금 중에 있을 때네 개의 서신을 쓰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자, 사도행전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뒤에 이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보면 이렇게 바울이 갇힌 상태에 있을 때이 서신을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도 갇힌 자된나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골로새서에도 나와 함께 갇힌 이라는 표현이 있고 빌레몬서에 역시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그리고 빌리뽀서는 나의 메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이 중에서요 어, 학자들은 골로새서가 가장 먼저 기록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빌레몬서, 에베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립보서가 쓰여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 로마의 가택에서 연금된 상태에서 쓴이 서신들을 어떻게 보냈냐? 골로세서와 빌레몬서, 에베소서는 두기고를 통해서 보내게 돼요. 자, 골로세서 사장 7 절에 보면 두기고가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어 빌레몬서는 이 빌레몬서는요 이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쓴 서신이에요 내 집에 있는 교회의 편지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빌레몬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 로마 감옥에서 만난 그 오네시모를 위해서 강구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빌레몬에게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빌레몬의 그 오네시모가 종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서는 이제 에베소가 이제 골롯에서 근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도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제 두기고에게 역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골로세서와 에베소서는 요 쌍둥이 서신이라고 해요. 정말 흡사할 정도로 그 내용이 비슷한데 골로세서보다 더 에베소서가 더 확장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골로세서가 먼저 쓰여졌을 거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서를 보낸다는 것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62년에 무죄 방면되는데요. 바울이 자신이 석방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레몬서에 보면 <웃음> 빌레몬서에 보면 어,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숙소를 마련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빌리보서 2장 어, 24절을 보면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안해서 확신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2년 동안 그 로마 그 가택 연금되어 있을 때그 <웃음> 그곳을 지키던 군인들과 그 군인 가족에게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겠죠. 어? 이들은 바울에게 무척 호의적이었을 것이고요 이런 정보들을 석방에 대한 정보를 줬기 때문에 바울이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로마에서 풀려난 후에 무엇을 했을까요? 바울의 희망이 뭐였죠? 로마에 가려고 했던 게왜 가려고 했던 거죠? 자기가 서바나로 갈때 로마를 들리고 싶다라고 로마서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들렸다 가 서바나로 가리라 라는 서원이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아마도 바울은 어,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어, 성경학자들의 생각인데요. 석방된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를 데리고 아마도 서바나로 가서 사역을 했을 것 같아요. 자, 서바나에 간 바울을 증거하는 그런 말이 어디 있냐? 아쉽게도 성경에는 없어요. 아마도 누가는 동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서바나에 간 기록은 그 AD 96년 로마의 클레멘테의 기록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는 동방과 서방의 복음을 전하며 전 세계의 의를 가르치며 서방 경계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서방 경계라는 게요 로마라는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런데 클레멘터가 바로 이제 로마 시민이었거든요 그러면 로마 시민이 어, 이렇게 편지를 로마에서 편지를 쓰면서 서방 경계라는 표현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래서 아마도 서방 경계는 서반화로 보는 것이 더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리고 AD 170년의 무라토리 전경의 내용들. 기록된 내용을 보면요. 누가는 데오빌레 가카를 위해 이루어진 일들에 관하여 그의 앞에서 상세히 편집하였다. 그것을 두 가지 사건, 베드로의 죽음과 바울이 로마를 떠나 서반으로 향한 일을 같이 생략하면서 하면 상세히 보인 바 같다. 바울이 로마를 떠나 서반으로 향한 일이라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부 크리소스톰은 어 바울이 로마에 체류한 이후에 스페인으로 갔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제롬도 네로에 의해 추방당한 이후에 바울이 서쪽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서 이제 바울이 이제 5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먼저는 서반아로 갔죠 이렇게 서방전도를 마친 바울이 다시 동쪽으로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다시 돌아볼 목적으로 이렇게 디도와 함께 그레데를 방문하게 됩니다 자, 디도서에 보면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두었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아마도 어, 그레데에 당시의 상황은 교회가 상당히 혼란스럽고 교회 내의 어떤 뭐 질서나 바른 신앙관이 이렇게 빠져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도를 그곳에 남겨서 장로를 세우고 바른 신앙을 세우게 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냐. 바로 이제 밀레도로 가게 돼요. 그래서 역시 이것을 증거하는 어, 성경은 디모데오사 4장 20절이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골로세로 갔겠죠. 골로세에 왜냐? 빌레몬에게 골로세의 숙소를 마련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골로세로 갔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에 가게 됩니다. 어, 내가 마게데류로 갈때 너를 권하여, 이제 디모데를 말하죠. 디모데에게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한 것은 그러니까 에베소에 들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드로아를 지나서 이제 마게도니아 쪽으로 이렇게 가게 돼요. 어 디모데의 후서 사장에 보면 드로아 가보의 집에 겉옷을 가지고 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고린도에 이제 어, 에라스도가 머물러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빌립보를 지나서 아마도 고린도 쪽으로 이렇게 내려갔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여러분 빌립보에서 디모데 전서가 기록되죠. 그리고 어, 참고로 이제 이 에라스도는요. 에라스도는 고린도 출신으로 디모데와 이렇게 팀을 이뤄서 바울의 전도 사역의 일익을 담당했던 일꾼이에요. 그 후에 이제 바울이 니고폴리 니고폴리로 향하게 되는데요. 어, 이곳에서 바울은 로마 이렇게 로마의 관원에게 제차 어, 체포돼서 로마로 호송이 됩니다. 그러면 디모데 전서는 에베소를 떠나서 얼마 되지 않아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그러니까 아마도 빌립보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에서 디모데 전서를 써서 이렇게 보냈고 디도서는 아마도 이제 아가야 어느 지방인데 고린도에서 니고폴리 쪽으로 갈때 썼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5차 전도 여행과 서신서의 기록 순서를 이제 연대별로 해서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자, 바울이 이제 두 번째로 로마의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이번에는 지하 컴컴한 감옥에 이렇게 갇히게 돼요. 이 시기는요. 어, 서기 67년이고요. 네로 황제가 다스렸던 시기예요. 사실 네로 황제가 다스린 초기의 시기에는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했던 시기인데 64년에 그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죠. 사실 네로가 그화재를 냈다는 설이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 기독교의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이제 어 바울도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이자 자신의 영적 아들 그리고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디모데 후서를 이제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그의 두 번째로 갇히게 된 거를 나타내는 게 이제 디모데 후서에 갇힌대 된 나, 갇힌 자된 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로마의 2차 투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바울이 투옥된 지하 감옥의 모습인데요. 자, 이 감옥에 보면요. 여기 옆쪽에 보면 조그만 창문이 있는데 이 창문으로 보여지는 거는요. 그 처형 당하러 가는 길, 그 길만 딱 보여진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바울이 순교하는 장면의 장면인데,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죠. 그런데 바울은 당시 로마 시민에게 최고의 그 사형은 참수형이었어요. 가장 그 모욕적이고 고통이 심한 십자가형은 받지 않을 그런 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수형에 처해지는데요이돌 기둥이 뭐냐면 여기에 이제 기독교인들의 목을 대고 이렇게 도끼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돌 기둥 위에 쪽이 굉장히 날가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수만, 이돌 기둥이 해, 해질 정도로 수많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여기서 흘려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바울도 그두 번째, 어, 이렇게 옥에 갇혔을 때는 자신이 이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음, 디모데 후서에게 사실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그런 편지를 남긴 건데 바울이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전제라는 건요 재물을 가게 떠서 재단 위에 이렇게 놓으면 그 불사르기 전에 그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그런 제사법이에요 뭐 관제라는 그 성경으로 표현된 구절도 있는데 관제도 똑같은 거예요 포도주나 물을 이렇게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그 피가 주님을 위해서 부어지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시간이 죽을 시간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디모데에게 명령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유언입니다. 어떻게 예언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위에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요. 복음의 진리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을 통한 우리의 희망을 반드시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요. 지금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너가 그런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내리신 사명이 있죠. 그레이 커미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명령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명령은 요 소수의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내리신 명령이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에게 내리신 명령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하야, 행해야 될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8절에서요.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 땅에서 두번 살지 않죠. 한번 삽니다. 바울과 같은 시대에도 요 정치가가 있었고요. 사업가도 있었고 예술가도 있었고요. 관료도 있었어요. 바울은 자기가 선택한 전도인으로, 복음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비록 그가 권력을 지워보지 않았지만, 또큰 돈을 벌어보지 않았지만 그는 지금 그 자신에게 의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행전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디모... 디모데우서에는요. 사도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기독교와 군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인을 군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군, 백성들을 군사로 부르셨어요. 아미. 군대는요. 명령에 복정하죠.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받을 고난은요. 고난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영명,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의 길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28장에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마지막 때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이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